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꼬입니다. 어? 전투력이 5천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셀프 컨설팅 방법. 이름하야 내가 묻고 내가 답한다. 셀프 컨설팅이라니 참 신박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정보창에 보시면 이렇게 전투력을 비교해 볼수 있는 전투력 구성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전투력을 고르기만 하면 그 전투력대의 다른 사람의 능력치 평균값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값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전투력 1 2 0 0 0인 사람들을 평균하면 이런 능력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 2 100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옛날에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지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캐릭을 옮기다 보니까 장비 부분이 좀 부족한 걸볼수 있네요. 자,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아주 쉽고 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일단 흑정령. 이 흑정령 레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팁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주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먹이더라도 효율적으로 먹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흑정령 레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결정을 지금 먹이는 것과 나중에 먹이는 것에 대한 기대값의 차이는 없습니다. 항상 일정 수준만큼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피자 한 조각이 있는데 지금 먹어도 맛있고 좀 이따 먹어도 맛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서 피자가 나오냐고요? 피자가 먹고 싶네요. 게임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면 똑같이 검은 기운 상자 100개가 있다면 지금 사용하든 2시간 뒤에 사용하든 오르는 경험치의 양은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팁이 아니겠죠? 양념을 살짝 치면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그 첨가물이 핫소스든 파마산 치즈든 간에 말이죠. 게임에서의 양념은 광원석, 그리고 전투 플러스, 가문의 위상, 반려동물 버프 등이 되겠네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티는 겁니다. 최대한 버텼다가 먹이는 게 이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버텼다가 언제 먹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기운 경험 치백 등량 70% 이상 상태에서 먹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휘장. 휘장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이뭔 개소리야! 3배가 뜨면 남들보다 3배 빨리 크는 거고 1배가 뜨면 그냥 크는 겁니다. 물론 아직 기도를 할수 없는 구균열까지는연길 균열 레벨을 빠르게 올려서 고단계로 올라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보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길 단계를 올리는 건 본캐 육성 그리고 부캐 육성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연길 부캐 육성할 때 약간의 미세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전투력을 뻥튀게 할수 있는 연금석이나 장비 공명, 장신구 공명을 좀 챙겨주시는 게 팁이라면 팁이 되겠네요. 휘장 밑에 보면 균형의 돌이라는 게 있죠. 균형의 돌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둠의 영역이라는 곳에 입장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일종의 흑정령 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시 얻을 수 있는 혼돈의 결정을 통해서 강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둠에서 사냥을 했냐는 곧 균형의 돌 레벨이기 때문에 하둠에서 사냥을 한 시간과 비례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금하시는 분들이야 크게 관계가 없지만 과금을 안 하실 거라면 무조건 100%로 강화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만큼 시간을 손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휘장 강화도 100%가 좋겠죠. 삑그리고 다음 지식이죠. 역시 그런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결국 검은 사막의 최종 콘텐츠나 마찬가지인 건 지식입니다. 지식을 보면 크게 일반 지식, 우두머리 지식, 하둠 지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창에서 나오는 기본 지식, 우두머리 지식은 토벌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 하둠 하듬 지식은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입니다. 일반 지식의 경우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메인 컨텐츠의 한도 내에서 전투력을 주는 것들은 전부 획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정 수치 이상 클리어하게 되면 행동력의 최대치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메디아 북부지역까지 진행을 했는데 전투력이 부족해서 퀘스트가 막힌다. 그럼 메디아 북부까지 지금까지 놓치고 온 지식들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몬스터 지식 같은 경우는 찾아다니기보단 부캐 육성을 통해 채워주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어차피 부캐는 키워야 되니까요. 하둠 지식은 균형의 돌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둠에서 얼마나 사냥을 했냐와 거의 비례하게 성장하죠. 사냥터를 옮겨가면서 꾸준히 올려주시면 되고 게임을 자주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흑정령모드 6시간짜리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흑정령모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성수 사용량이 적고 하둠지식이 일정하게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습득물을 적게 획득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지식작업을 할 때는 흑정령모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두머리 지식은 흔히들 얘기하는 토벌 지식인데 토벌권을 모아서 갈아서 도는게 답이죠. 전투 플러스를 사용하면 보스부터 시작하는 게 팁이라면 팁이 되겠네요. 하둠 지식 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식을 완성하게 되면 받는 보너스고요. 반려동물 지속 기술과 반려동물 수집에 있는데 이건 시간이 답입니다. 샤카투의 금주화를 잔뜩 모아서 돌리면 나오는 반려동물 상자를 꾸준히 모아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과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속 기술은 반려동물의 스킬, 수집은 말 그대로 도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미세먼지 같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반려동물을 진화시킬 때 공격력이나 방어력 그러니까 전투력을 올려주는 친구들의 외형으로 진화를 시키면서 전투력을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캐릭터의 능력치는 레벨로 인한 전투력입니다. 기술 수련 레벨은 각성 이전 스킬북으로 인해 얻은 공격력과 방어력이구요. 장착 종합은 장비 장착으로 인한 전투력이 되겠죠. 사실 캐릭터의 능력치도 기술 수련 레벨도 그냥 게임을 오래하면 따라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딱히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관한 부분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셀프 컨설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